근데 예전에 버그로 스사노 퍼펙트 스사노랑 쿠라마랑 둘이 동시에 서 있는 버그가 있었잖아요. 어, 됐다 짜잔, 이렇게 붙게 됩니다. 얘도 될까? 과연 구민 스사노랑 쿠라마랑 겹치면? 어떻게 될까? 자 일단은 구미수사로는 H거든요? 이거 키를 좀 바꾸자. 키가 너무 불편하다. Q 있나? 어 Q 있네. 그냥 H 쓰자. 안 되겠다. H. 자 지금 제가? 있죠? 어디보자. 네 가지고 있습니다. 나이. 일단 블러드라인 활성화 해놓고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여러분들? 누가 먼저였지? 스사노우가 먼저였나? 카라? 쿠라마가 먼저였나? 거의 동시에 누르는 거 아닌가? 아니 면 이게 약간 있어요 그게 바로 동시에 이렇게 탁 누르는 게 아니야 스사노우 먼저? 아, 아깝다 아 이거. 이거 이번 거거 실패한 걸 수도 있어 어,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이거, 아 아이고. 이거 막은 것 같은데 잠깐만 아니야 이거 한번 해 해봅시다. 음. 자 일단은 이 구미 언제 풀리냐 이거 이 구미가 30초 연 나가는 게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. 이거 막은 것 같은데 어. 막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게 여러분들 그 스사노 아스사노가 나오는 게. 이게 시즌2 나왔을 때 되던 거였어가지고 그쵸? 음.. 일단 일반고이가더 멋져요 어일반고이가더 멋있는 거 인정할게 자아 동시에 안 됐다 이게 동시에 진행이 안 되게 바뀐 거 같은데 이제 아예? 자아 동시에 안 되나? 원래 이런 거안 떴는데 원래 이거 이렇게 안 된다고 아아 아! 아하 이거 아닌데 이거 아하. 아하 이거 아닌데 야하 이거 여러분들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이게 될지 안 될지 과연 되면은 어떤 모양이 될지 음 한번 보고 싶으니까 한번 해보자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자 빨리 풀려라 풀려라 오케이 자 레스팅 끝나고 다시 갑니다 먼저..오케이 됐다 허 아, 이거 막아놨나봐. 안되는데, 이제 아예 이거 퍼펙트 수사노 지금 되나? 일단 퍼펙트 수사노에서 한번 해보죠. 퍼펙트 수사노에서 막혔으면 이거 막힌거야. 음. 그러네. 수사노 자체를 쓰고 있으면 막아놨네 어, 이게 바뀌었네요.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은 원래 같았으면은 불이 이렇게 동시에 떴어야 되는데 여기에 네 이제 안되게 아예 막혀놨네요 막아놨네요 아 이러면 안되는데 너희둘은 동시에 안되니? 너희둘 아 너희둘 동시에 안되나? 아, 아. 안돼 얘도 안되는거 같아 지금 다 막아놨나봐 어. 망가는데 어... 아쉽네요. 아... 이거 버그 통화일 줄 알았는데 이거. 아, 아... 됐으면은 진짜 꿀잼 버그감인데 이거. 봐봐, 어, 이게 이렇게 뜨네. 어 트랜스포머 트랜스폼 그 방식 됐다고 이렇게 뜨네. 이제는 아예 안되게 막혔네요 어... 데몬펄스 이즈 사용중이라고 이렇게 뜨네 이제 안되네 에이, 아쉽습니다! 막혔네요 그럼 부처부처 열매랑 위장스사노우가 겹칠 수 있는지 한번 시험을.. 어? 어? 그것도 괜찮은데? 잠깐만 부처부처 열매랑 위장스사노우? 요거랑? 어, 요거 요거. 아, 근데 얘는 문제가 먹자마자 변신 되잖아. 얘 먹자마자 변신 되는 게좀 문제인데. 이렇게? 아, 플로츠 못 먹게 되겠고요 자, 열매 먹다가 지금 아안 된다. <웃음> 안 된다 안 된다. 아... 지 그러네요 완전 히 막혔네. 음. 네 막혔습니다. 아 우리 애니파이 싱시뮬레이터 이번에 정말 이 갈고 제대로 막았나 본데? 아 아마 안돼 안돼. 응응 음, 음. 막혔어. 얘는 진짜 외모가 이상해 얘는 단 이거 뭐야 이거 얼굴도 없어 쿠라마는 진짜 잘 뽑았는데 음, 쿠라마는 진짜 잘 뽑았는데 얘는 너무 못 뽑았어 만약 합쳐진다면 방어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니까 그것도 궁금한데 다 막혀있는 상태라서 되는 게 없네요 어 안돼 안돼 어 안돼안 돼지 <웃음> 다 막혀져 있는 거라 이제 이는안 되네요. 네 우리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모두 막혀져 있는 상태고요. 네 다음번에도 뭐 제대로 된 여러분들 궁금한 뭐 이런 버그 같은 거 발견하셨다 하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 버그 실험실로 우리 여러분들한테 네 한번 영상으로 도 재미난 컨텐츠를 찾아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여러분들 아쉽게도 이번 버그는 사용이 불가능했구요 우리 다음번에 우리 여러분들 네, 버그 발견하시면 꼭 저한테 이야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